피철리네 피시방!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 원하... 1등하면 받아보내주는 거야? 그래, 연희가 1등하면 내가 받아보낼게.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수윤이가 TV. 수윤이가 이기면은. TV 사줘요? 여기. 어, 어, 이 TV. 진짜. 해? 어, 진짜 저거. 있네? 이거 줄수 있어. 수윤아! 이 TV 그리고 연희가 이기면은. 자, 여기 우리 작은 바다 보여줄게요. <웃음> <우리> 작은 바다 보여줄게요. <웃음> 어, 좋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 주리가 이기면 닭한 마리? 한 초코칩. 아, 초코칩도 <웃음> 좋아요. 아, 닭한 마리. <웃음> 어, 닭한 마리 사줄게. 닭한 마리. 야, 주리가 <웃음> 네가 이겨야겠다. <웃음> 자, 그렇다면 먼저 자기 수원 <웃음> 방금 <웃음> 말한 거를 제가 휴대폰을로 주니까 크게 얘기해요. 어. 오. 그래서 대시벨 알죠? 아, 어, 네. 가장 높게 나오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거습 진짜로? 할 어, 리얼로. 오예 어. 우와! 자 여러분, 좋아. 자 여기다 대고 하나, 둘, 셋 하면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TV TV 사주세요. 한번 보여줘요. 어떻게 한번한번 우리 희철 씨 혹시 우와, 소원 있어요? 소원을 우리 핸드폰에 말해보세요. 자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희철이네 신동한 피시방 오래오래 해먹자! 오래오래 오래 해먹자! 81.9. 아 우와, 이렇게 우와. 큰데 81.9밖에 안 나와. 어. 아0을 넘기는 힘든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상봉이. 어 상봉이 자 상봉 자 소원 하나 둘셋 희철이네 피시방 희철이네 피씨방 야 뭐하는 거야 희철이네 피씨방 야 뭐하는 뭐 거야 야, 야 뭐하는 거야 야야 이거 뭐하는 거야 너뭐 아까 아까 <웃음> 수연이가 잡은 고기가 환생한 거야 뭐야 왜 이렇게 귀여운 줄 알았나 귀워 귀여워 야너 <웃음> 어렵게 너무 많이 적었어요 잠깐만 귀 아니, 아니 자 그럼 신동이도 소원 자 <웃음> 이번 다이어트가, 마지막 다이어트가 되어주세요! 83! 와. 와. 그래도 83이야. 그 우와, 이거밖에 진짜? 안 되네. 자, 그러면 우리 수윤이부터 가볼게. 어, 네. 우와. 자, 준비! 하나, 둘, 셋! TV 가지고 싶어요! 우와, 그야 83.5. 와, 진짜 높다. 안 돼. 83.5. 야, 신동이가 이기면 은 신동이 소원 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아. <웃음> Oh 다, 다 같이 주비스 해야 돼다 어, 같이, 아! 같이 주비스 하는 거야 신동이 <웃음> 가면 주... 어. 아, 아, 아. 자 하나 아, 둘셋다 나가고 싶못 가겠다 영원히 몇이에요 79인가 나왔어요 지이자목 한번 풀어볼까? 아. 아, 아. 자 지은이 자, 주리소원마리 먹고 싶맞마 응, 응. 1, 2! 아니, 닦아마리! 닦아마리만 해도 돼, 어, 어. 그렇게만 해도 돼. 응. 1, 2, 3! 3? 아, 3 2. 오케이. 자, 1, 2, 3! 아, 3, 1, 2, 3! 닦마리3 4 다시 해봐, 닦마리 <웃음> <3커마리. 웃음> 아, 진짜? 카테라, 김대중이 니. 아마리 1, 2, 3! 4점 사면 신동이 제일 높아 자다 같이 주미스! 자 아, 주미스! <웃음> 자다 같이 조미스 주미스! <웃음> 어뭐선물 있나 봐어 진짜요? 하아 더 열심히 뭐야돼 아아! 저기에 닭이 들어있는 거야? 다 <웃음> 가져가야지 저기 닭이 오오오 뭐 싸, 싸웠어 오. <웃음> 자! 오오 꺼낸다 꺼낸다 나온다 <웃음>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웃음> 나온다 <웃음> 아, 나도 꽤 꽤가 나는? 꽉꽉꽉꽉 자, 자 우리 지 네. 오, 오? 좋겠다. 이거 에이펙스 캐릭터 그려져 있던 거 같은데 짜잔! 오야야 <웃음> 아, 표정 야. 봤어 <웃음> 아. 말은 오한데 <우와>, 완전 <웃음> <슬레이> 실망했어 짜잔! 짜잔! 우와 <웃음> 진짜 기뻐요 화났는데 <웃음> <웃음> 화났는데 화났는데 지금 <웃음> 화났는 지금 <웃음> 화났어 야. 지금 화났는데 지는데 지금 화는데 지금 화났는데 는 꼭! 우리가 사줄게. 네, 고 그거 사줄게. 자, 이것도 우리 수현이도 잘했어. <웃음> 자, 어, 티셔츠 선물로. 자, 어차피 뭐, 티비랑 티는 셔츠랑 티는 같으니까. 그렇지. 자, 이걸로 하고. 자, 이거 입고 바다 가면 되겠다. 아, 좋다, 좋다. 어, 바다 가고 싶겠지? 어, 자, 바다가. 제가. 어, 옷 바다가. 오케이, 됐지? <웃음> 자, 이거는 우리. 이거는 그러면 우리 쥬이 남동생 줄까? <웃음> 예, 저눈 봐. 예, 눈 봐. <웃음> 안 받고 싶어, 안 받고 어, 눈이, 안 눈이. 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뻐!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기쁘어. 웃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못할까? 어, 진짜 솔직하게. 아, 아, 들고 인증샷 한번 해주세요, 여기 앞에 가서. 음. 자, 와. 여기 세 분. 자, 인증샷. 자, 짜잔. 하나, 둘, 셋. 찰칵.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이중혁 사장님. 어, 그 이중혁 네. 대표님. 아, 대표님. 어. 인증샷, 인증샷. 아, 네. 네. 네. 자 인증샷 찍어서 올리세요 <웃음> 니네 버리고 네. 가면 안돼아 네. 아, 아, 진짜, 아, 진짜. 캐릭터 이거 입고 뭐, 돌아다녀야겠다 아. 세요 얘가 누구지? 누구세요? 얘가 얘 어. 연희야 이 캐릭터 미라지, 이름 미라지. 뭐야? 어디요? 이 캐릭터 이름 어. 미라지인가? 미라진, 미라지? 어, 미라지 맞아 오, 오 게임을 안는 아. 아. 아. 언니 어떻게 아. 알아요? 아. 아. 야 연희가 확실히 공부를 아. 아. 아. 그럼 이제 게임 해요? 아. 게임 아. 해볼까 아. 그러면? 와첫 번째 게임은 뭐예요? 자줄리 싶어요. 하고 싶어요. 게임 하고 싶어요. 닭한 마리 먹고 싶어요. 닭닭 아, 게임! <웃음> 게임 하고 싶어. 요 게임, <웃음> 게임 하고 싶어요. 왜 나한테 화를 내요? <웃음> 게임 게임.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이펙스 레전드 배워 볼 거예요. 자, 다 같이 에이펙스 레전드 한번 접해 볼게요. 네. 네. 자. 그래도 다들 한 번씩 해봤으니까 뭐 움직이거나 이러는 건 어렵지 않겠다 네 연희는 확실히 이걸 많이 해요. 연습했어요 연습했어요 네 연희 어, 어, 들어갈 줄 아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사투리, 사투리? 사투리로 한번 가르쳐줄게요 이 사투리만 해야 돼요 사투리만. 어. 그리고 1대1 대결이고 가장 늦게 튜토리얼을 일본에 마친 일본에 꼴찌는 일본에 일본에 화면을 이렇게 넓힐 거예요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그러니까, 이게, 어, 야, 이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데 이게 걸그룹은. 그렇지, 아무래도. <웃음> 안 돼요 저지 지금 봉상이가 게임을 제일 잘하긴 해. 네. 하나, 둘, 셋 하면, 봉, 신동, 히철. 이렇게 해서 뭐 선배님 이런 거, 이런 거다 띄고 그냥. 아, 이름만 네? 딱 부르는 봉상, 히철, 신동 중에 한 명만 불러. 누구한테 배울 건지? 배우고 걸까 싶으면. 걸까 배우고 걸까 싶으면. 걸까 자, 줄이리 어필, 어필 한번 해도 돼요? 왜요? <웃음> <웃음> <왜>? <웃음> 아니 <웃음> 왜? 어필, 어, 어필하면 안 되나요? 네네네. <웃음> 돼요 네. <웃음> 네, 네. 그래요? 네. 어, 제가 어필하자면 지난번에 우리 네. 자 우리 온앤오프가 나왔을 때 제가 가르쳐준 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예. 이 정도는 어필할 수 있죠. 네. 예. 자 저는 <웃음> 저와 한 팀이면은 이 에펙스 레전드 한정판 티더 드립니다. <웃음> <웃음> 어, 지현이 무슨 표정? 아니까? <웃음> 어, 자 그러면 하나 둘 셋하면 신동, 뭐 희철, 홍상 이렇게 외쳐줘요. 네.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봉상, 나드 아, 어 희철 봉... 잠깐만 내 이름만 안아 거야 저 <웃음> 봉상 연이 아, 누구 누가 있어 저네 신동선 배님 신동선 어? 봉 씨가 서봉상들었잖아 무슨 말하지 마 주리 봉상 네. 어, 봉상. 어 주리 봉상 연이 봉상. 봉상 그럼 수윤이랑 나랑 한팀봉상이골라야아봉상이 아, 아, 우리 어 좋아하잖아요 봉선이 벌써 벌써 벌써 벌써 벌써 벌써 벌써 벌써 벌써 벌써 벌써 벌리 벌써 벌써 벌써 벌써 벌써 벌써 벌써 벌써 벌요 어. 자기 뽑아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 동사라든지 아니면. 언니, 언니 먼저 하실래요? 네. 어필? 응. 사랑해. 사랑해. <목소리> 야, 야, 야, 야, 고백. 야, 본지 <목소리> 야, 본지 얼마? 잠깐만. 야, 본지 잠깐. <목소리> 한 시간? 언니, 한 시간 지났냐? 안 게임을 하게 잘해놨어. <목소리> 아니, 이게. 게임 하게 잘해놨어. 갑자기 사랑하는 게. 홍보백을 받았어? 아닌가? 아니, 잘했어. 잘했어. 야, 갑자기. 야, 연이 야, 그럼 둘이 오늘부터 1일이야? <웃음> 오, 야, 아, 분장이네. <웃음> 어, 야, 벚개맞침 부장이네! 다라다라따안 쥬리가 나째려봤어 쥬리가 나째려봤어연희 자, 봉상이한테 나를 뽑아달라는 어필 오케이. 해야 돼. 자, 하나, 둘, 어, 셋.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어. 자, 귀여웠어. 귀여웠어. 어. 귀여웠어. 야, 이거 근데 뽑기가 너무 애매해서. 그냥 본, 본인이 더 마음에 들었던 애교를 선택해요. 어. 본인이 더 좋아하는, 본인이 더 사랑하는, 저런 거는.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맛있야 야, 야, 야, 야, 언제 야야 야, 야, 야, 야 너몇 살인데 코카콜라를 해? 야, 우리 PPL 팬씨 들어오면 어게하려고 그래? 댕똥댕동 아, 연희. 아! 오케이, 고맙나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선배! <웃음> 그래 선배, 아 어, 그래 후배 아 어. 그러면 자리를 난 수윤이랑 여기 이렇게 어, 수윤이 가르쳐주면 되고. 되고 나도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고 응. 어, 감사합니다 홍상이가 어, 음, 옆에 와서 아, 가르쳐줘 옆에서? 의자, 앉, 의자 앉아서 해야지 저는 뭐피로 끝내줘 저 여기 옆에 나, 앉아 나, 나. 야, 크림넬 소리라고 야이 의자 이거 이 의자 진짜 좋아 진짜 이거 좋아요. 바퀴도 이거. 좋아서 오빠는 일단 집에 갈때 이거 타고 갈거 근데 이거 근데 이게 진짜, <웃음> 진짜 부드럽고 <부드러운> <웃음> 나 스케줄 할때저희거 어, 매니저, 나 매니저 보냈어 <웃음> 이거 타고 간다고 <웃음> <웃음> 완전 이거 완전 빨라. <웃음> 이걸 타고 간다, 고 어. 그 정도로 이게 승차감이 좋아서 잘. 네. 튜토리얼. 튜토리얼. 자, 훈련으로 <웃음> 다 해보세요. 네. 훈련 모드. 하나요? 네. 어, 누가 가장 빨리 빼는 거야? 아, 빨리 하나? 아, 그러면. 리드 각. 준비 같이 해요. 다돼 줌비. 쥬리. 네, 네, 네. 음비수 하나 주세요 아, 네. 나여게 어울려요? <웃음> 어때요? 마운틴 뷰, 마운틴, 야마. 야마 돌았다, 이말이 <웃음> 마운틴. <웃음>